안녕하세요 샤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짠 여기 잘 보면 스카이라고 적혀 있는데 역시 옛날 핸드폰 제조회사 중에 스카이라는 회사 아시나요? 네, 그 스카이에서 만든 제품인데 우선 소개해드리기 전에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로 SKYBEAT X7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USB-C 타입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맥북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어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를 쓰고 있는데 여기 옆에 모두 단자가 USB-C 타입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USB-A나 SD카드를 꽂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맥북 이용자 혹은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노트북들은 USB-C가 탑재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런 유저분들을 위해서는 꼭 이러한 USB-C 타입 허브가 필요합니다. 이스카 y 비트 X7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. 어 먼저 USB-A 타입 같은 경우에는 USB 2.0이 2개, 그리고 USB 3.2가 1개 있습니다. 그리고 USB-C 타입이 있고요. SD카드 슬롯 하나 그리고 마이크로 SD도 지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4K UHD까지 지원하는 HDMI가 지원됩니다 이한개 허브에 정말 다양한 출력 단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을 뜯어보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고 이렇게 어, 비닐 같은 포장 안에 이렇게 허브가 들어있습니다. 짠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USB 3.2 젠더고 이두 개가 USB 2.0 젠더입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는 마이크로 SD 슬롯이고 아래는 그냥 SD 카드 슬롯이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USB-C 타입 그리고 여기에는 4K가 지원되는 HDMI 단자가 들어있습니다. 한번 맥북에 연결해 볼게요. 네, 지금 앞에 제 맥북이 있는데요.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그냥 이게 USB-C 타입이니까 연결하면 돼요. 네, 지금 선을 꽂았고요. 여기 보시면 연결을 하니까 이게 파란 색깔 LED 불이 들어옵니다. 되게 예쁜데요? 네, 지금 제가 잠깐 어, 스터디미를 편집하고 있었어요. 어, 이 화면을 지금 이 앞에 있는 데스크탑이 연결되어 있는 이 모니터에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선은 제 모니터와 연결되어 있는 HDMI입니다. 지금 여기 단자 보이시죠? 여기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에 바로 미러링이 됐습니다. 어,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허브가 있었는데 그 허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서 화면이 끊겼다가 나왔다가 했는데 어, 이거는 끊김없이 아주 잘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. 계속 이 허브로 써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넷도 켜볼게요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갤럭시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에 덱스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 스카이비트X7 같은 경우에는 덱스 기능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스카이비트X 같은 경우는 현재 스카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9,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른 USB-C 타입 허브보다 상대적으로 꽤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경제적이고 또 회사 자체가 나름 휴대폰을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. 이 제품은. 여러분들도 혹시 맥북을 사용하시거나 이외에도 USB-C 타입 허브가 필요하시다면 이 스카이 비트X7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유용한 제품 혹은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. 안녕